어, 한개 먹어볼까? 오늘은 나야. 먹어보자. 전기에 먹으면 돼요. 간단하게 아침 먹습니다. 이게 제 고물 요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저는 한대 음. 간이. 고소하니 맛있고 이거 하나 그냥 해갖고 집에서 나올 때 해갖고 와가지고 차에서 하나 먹으면 든든해요. 예전에는 뭐 출근하면서 막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사갖고 하고 뭐 햄버거도 사갖고 가고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잤다 아아 배고파 아뭐 먹지? 아 아침, 아침에 뭘 먹어볼까? 아치도 살살 하고 컵하기도 괜찮고 별빠네 컵라면? 간편하면서도 영양가지 챙길 수 있는 게뭐 없나? 뭐없을 아, 자, 그래서 제가 캠핑장에서 갚을 때마다 먹으려고 지금 구매를 한게 여기에 바로 이거예요. 코코렛 한 끼. 코코렛 한 끼. 이게 어, 간단하게 어, 물만 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게 겨울 동안 저희가 휴장을 했잖아요.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. 먹거 되기만 하니까. 근데 또 어차피 캠핑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손님들 퇴실하시는 거 보고 청소하고 그러면은 끼니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보니까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조금 영양소를 균일하게 배분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코코레 판키가 있는데 후기를 봤는데 맛있대요. 그래서 제가 쇼핑장에서 주말마다 먹으려고 이렇게 구매한 게 코코레 판키예요. 코코레 판키 스타터 패키지인데 총5 봉이 들어있거든요. 코코레 판키를 스타터 패키지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총5 개가 들어있거든요. 이렇게 곡물 바로 여서곡물 바로 여서두 팩, 그 다음에 요거트 콜라겐 한 팩, 그 다음에 단호박 옥수수염 두팩 이렇게 들어있고, 먼저 요, 곡물 효소 같은 경우에는 콩, 귀리, 통밀, 현미, 안맥이 들어간 제품이에요. 그래서, 어, 그 효소가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, 체내 그 생화학 반응에촉매 역할을 하면서, 어,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고요 진한 단호박 맛 요거는 이제 옥수수 수염에 추출 분말을 해서 어, 제품을 만든 건데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질랜드 단호박 전문기업에서 베타카로틴 함량과 당도가 높은 단호박 품종만을 선별해서 어, 만들었다고 해요 요 무설탕 그릭 요거트 지중해 스타일로 그러니까 달지 않게 오래 즐길 수 있는 요거트 맛. 맛을 이제 맛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저분자 콜라겐, 트리펩 20이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, 함유가 되어 있는데, 어, 요거 저분자 콜라겐은 이제 고품질의 이제 콜라겐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서 필수 무기질 총 12종, 12종 다 여기 코랩 한 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자,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목물 효소를 먹을 거예요. 이거 먹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이포코랩한 끼에 우유가 이미 첨가가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우유나 그런 걸 섞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생수를 그냥 생수를 이거 캡을 따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,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기준선이 보시면 기준선이 120 불붙는 기준선이 120mm거든요. 근데 좀더 걸쭉하게 드시고 싶다. 그러면 시면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고, 좀 연하게 넣고 싶다. 그러면 120mm보다 좀더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살짝 걸쭉한 거 좋아하거든요. 120mm보다 조금 낮게 100mm 정도 을 거예요. 뚜껑을 개봉을 하고 물을 드시기만 하면 돼요. 물을 부신 다음에 편안하게 간편하게 그냥 앉으셔서 이동하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힘든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 이렇게 좀 남을 수 있어요 가루들이 있어서 사이드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차에서 음. 음. 안에 그 곡물들이 평가 되어있어서 10년 맛이 좋네요 이거 예스 yes, 타입이야